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찬호입니다 한적한 시골길을 저희가 지금 걷고 있어 저희가 오늘 뭘 보러 왔냐면 코스모스를 보러 왔는데 코스모스가 안 보여요 완전히 가을입니다 여기 진짜 촉감 좋아 아예 진짜로 너 해봐 아 진짜로 <웃음> 오 부드러워 아, 부드럽지? 응 음. 아. <웃음> 정말 한적하네. 진짜 좋아. <웃음> 멋있다 너. 좋지. 아. 런걸 말로 보해 못하겠니? 느껴야지. 좋아. <웃음> 정유미 같은 게 이름들 같은 거는 막 윤댕 막 이렇게 할수 있는데 내 이름은 안 돼. 비댕. 음, 비대 같다. <웃음> 우리 마치 정글에 온것 같다. 과연 코스모스가 어디 있을지 그래 우리 코스모스를 찾아서 지금 모험을 가고 있는 것 같아 자기야 우리 진짜 <웃음> 정글에 왔다 길이 있는 거 맞아? 어? 뭐지? 여기를 잘 보여줘야 돼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 오늘의 미션 코스모스를 찾아라 <웃음> 여기 진짜로 그거다 <웃음> 아무것도 아무것도 <웃음> 이렇게 진짜 아무것도 없는 데는 오랜만에 온것 같아. 아난 시골 할머니 댁 가면 가끔 이런데 오때 있어. 아 맞아. 내나 이런데 무서워했어. 할머니가 응. 이런데 호랑이 나온다고 했거든. 아, 아 그런 전설은 나도 들어지 드디어 우리가 달콤해. 코스모스를 찾았어요. 정글을 뚫고 오호 분홍 분홍한데. 와 우와, 우와. 궁금하시죠? 다시 빨리 보고 싶으시죠? 코스모스의 세계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환영합니다. 보니까 어때요? <웃음> 너무 예쁘고 저의 마음속에 있는 소녀소녀함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 소녀소녀함이 꽃으로 표출이 됐다 네 시점이 나왔 멋있는데? <웃음> 인생샷 건지나요? 너무 예뻐요 코스모스 길을 걷고 있어? 코스모스에 파묻혔어요 저희 <웃음> 오, 오. 오. <웃음> 우와 너무 좋아 <웃음> 우와 너무 좋아. 하나 둘 셋. 어 내가 꽃꽃 꽃 사이에 있으니까 꽃 같아지는 느낌이야. 어떤 게 꽃인지 모르겠지. 어. 말하는 꽃이야. 여기 있네. 말하는 꽃. <웃음> 꽃 찾았다. 예. Yeah. 아 비염이 없어지는 것 같아. 어. <웃음> 야, 자네 진짜끄네 저게 나보다 크다 삐리비리 그게 갑자기 생각났어 너랑 꽃을 보니까 내가 항상 행복하구나 내가 꽃이라서 그런거지 <웃음> 또 말은 또 찰떡같이 알아듣네 또 어? <웃음> 음, 코스모스 보면서 귤 먹으니까 여기가 낙원이구나 귤 까는 걸 음. 싫어하는 참. 응, 음, 난 귤을 안 먹지 까기 귀찮아서 어. 코스모스로 사행시 한번 해볼래요? 콧구멍이 간질간질하는구나. 스기가내 안구에 차고 있다. 뭐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걸까? 사실 난 솔로였다. <웃음> 네. 빨리 찍어, 빨리 찍어, 사진 찍어, 사진 찍어. 아이고 잘 찍는데. 왜왜왜 음 왜? 멈마 왜, 왜, 왜, 왜. 왜? 네. 왜 그래? 같이 찍자? 너 혼자 찍으려 그래. 원래 커플들이 오면 사진 같이 찍지 않았나요? 방이 아니야. 방이 아닌데? 나, 나도나 촬영하고 있어. 강아지 같다. 왜? 지랄 발광하는 게? 응. <웃음> 저한테 왜 이러세요? 뭐뭐 자이야 같이 찍자 우리. 싫어. 음. 싫어. 아 빨리. 싫어. 찍자. 응 안녕 꽃들아 안녕 안녕 우리는 가린다 안녕 나 가려 나 가린다 봐 어. 근데 클럽에는 그렇게 춤추면 안돼 하면 안 되지 쫓겨나요 쫓겨나요 클럽에서 어떻게 춤추는지 알아? 몰 모르잖아 한 번도 안 가봤어 안 가봐도 알수 있어 그 정도는 이런 춤은 안 추겠지 참 <목소리> 없었어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이뻐 이뻐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설렌다. 너무 여기를 이렇게 해서 깼는데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어. 아, 이 건축학계로다 구라네. 못해. <웃음> 왜 이렇게 못해? <웃음> 아예 못해. 이제 아, 여기를 좀 움직여도 돼 아. 버스 시간을 맞춰 야 진짜 뚜벅이다 그치? 언제까지 뚜벅일까 우리 그러게 차를 또 언제 사죠 우린? 이제?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는 이런 시골 같은 데서 버스 많이 타곤 했는데 응 음, 맞아 어. 또 이런 게 추억 아니겠노? 음, 아 졸리다 치을 묻히지 말아줘 어. 아, 아, 아 뭐하는 거야? 침을, 침을 야너 정말 좋다 뭐가 최고지 구체적으로 말해줘 적당히 하자 내가 너무 갑자기 가 헤어나오지 못해 미네 소식들인 나른다 뭐야? 코스모스가 어디 있는지 보이나요? 틀렸어 이번에 <웃음> 뭐야 저기야 <웃음> 라이언키다 인생은 역시 이런 힐링하는 그런 때가 와야 돼 그래야지 한번 다시 살펴보지 맞아 너무 급하게만 달려가지 않았나 싶다 나는 걸 깨닫네? 명언이지 근데 언제 오는 거야? 어,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? 언제 오는 거야? 배고파